안녕하세요.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여기서는 일본어 3 네번째 시간에 해, 해, 해, 했던 것을 복습하도록 합니다. 음, 자, 어, 오늘부터 어, 2과로 나갑니다. 1과로 맞췄, 음, 맞췄어요 음, 자, 2과로 나가면요. 어, 마, 어, 20쪽, 20쪽 보면 응, 제목이 나와있죠. 5시에 일어나야 합니다. 죠? 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 배형. 응. 근데, 이거를 배우기 위해서는 먼저 어, 활용형, 응. 다른 활용형을 어, 외워야 합니다. 어, 그게 22쪽에 나와 있는 어, 부정형이라는 거죠. 22쪽에 동사의부정형이라는게 나와 있어요. 근데 네, 어, 여기 보면 어, 나이 형이라고 나와 있죠? 나이 형, 음. 나이 형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아, 왜냐하면 부정형이라는 것은 부정형은 나이가 붙기 때문에 나이 형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똑같은 말입니다. 음. 자, 먼저 어떻게 활용시키는지 볼게요. 음. 자, 22쪽 참고하면서 음. 자 3그룹부터 봅시다. 음. 자, 3그룹 동사가 두개 있습니다. 스르 그르. 음. 자, 시나이, 코나이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음. 자, 스르가 하다죠. 시나이가 하지 않다의 네, 뜻이 됩니다. 응. 그르는 오다. 그러면 거나이는 오지 않다 그렇죠? 응. 자, 이 그룹 동사는요. 응. 미르인 경우에는 미나이가 되고요. 어, 다베르인 경우에는 다베나이가 됩니다. 즉, 어, 르 떼고 나이를 붙이면 된다는 말이죠. 응. 자, 일 그룹 마지막 1 그룹은 이런 규칙입니다. 어떤 규칙입니까? 이 그가 이가 나이 가지 않다. 너무 너무한 나이. 그렇죠? 어, 여기 그를 끝대 글자죠? 끝대 글자를 아단 글자로 바뀌 꾸면 됩니다. 그는 가행이죠? 가행, 우단 그죠? 어, 가행의 아단 가입니다. 무가 마로 어, 바뀝니다. 그래서 어, 그, 그, 그렇게 해가지고 나이를 붙이면 됩니다. 근데 하나만 예외가 있어요 음, 으로 끝나는 글자 있죠 으로 끝나는 글자는 원칙대로 처리하면가아 나이죠 가아 나이 인데 가와 나이가 됩니다 가와 나이 음, 으로 끝나는 글자는 요다 어, 그렇습니다 다가아가 어, 아, 아니라 와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음, 왠지는 물어보지 마세요 막 그런 겁니다 음. 자, 아, 수업 시간에는 23쪽, 음, 음, 지금 설명 드린 음, 거를 으, 기초로 어, 23쪽에 있는 활용 연습을 했어요. 어, 그 답이 26쪽에 나와 있으니까 아, 개인적으로 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음, 자, 자, 이건 됐고요. 자, 나이형을 가지고 무엇을 할수 있느냐? 나이가 붙으면 그 부정형입니다. 부정의 형태죠. 음, 잠깐 어, 어, 어디 갔지? 음, 자 제일 간단한 거는 이런 겁니다. 음, 반말로 얘기할 때 이거 먹을래? 음, 음, 물어볼 때 일본어 어떻게 물어보겠습니까? 음, 고래 다베르 음, 기본형 그대로 끝때 어, 다베르 이런 이런 식으로 어, 올려주시면 올려주면 응, 다베르 음, 먹을래? 에, 먹겠니? 예, 그런 뜻이 되겠죠. 음, 자 친구끼리니까 반말로 어 먹을래 응. 은 응, 다베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면어 아니 안 먹을래 어떻게 대답할까요? 응. 일단 응 어, 이거는 아니라는 말이죠. 친구끼리니까 이에는요 이에는 좀 여러분 이잘 알고 있죠. 응. 이에는 이거는 전대 뭐 전주한 표현입니다. 어, 그러니까 친구끼리니까 응 이렇게 하면 부정 아니 안 먹을래. 응. 다 배나이. 응. 다 배나이. 응. ,食べない. 응. 그러니까 이럴 때 나이를 쓰는 거죠. 나이형. 응. 자, 내일 갈래? 응. 아시다 이끄. 응. 응. 이끄. 그러면? 안 갈래. 응. 응. 이까나이. 응. 응. 나이형이죠. 이거 살래? 응. 응. 가우. 응. 가우. 응. 가와나이. 図書館で勉強したいね。図書館で勉強するうんする。うん。うん、しない。ま、いろんし食ってるんじよ。すりすりうん。まあ、 돌아갈래 ようん、 돌아갈래 そろそろ帰るうん、帰る。うん、帰らない。まあ、まあ、まあ、まあ。まあ、まあ、いろんが、まあ、まあ、じあ戦略かけよ 아이, 오케이. 막 아, 마, 마 이런 거. 다, 저 뭐, 다, 뭐, 수업 시간에 했지만 좀 생략하고요. 막 이럴 때 쓰기도 하죠. 나이형, 부정형. 근데, 반말로 얘기하는 거는 뭐, 수업 시간에 많이 없죠. 어, 선생님이랑 얘기하는 거니까. 어. 자, 나이형은, 자, 이렇게 반말로 얘기할 때만 쓸 때가 있냐 하면, 그렇지는 않아요. 음. 자, 어떨 때 쓰냐면, 마, 뭐, 여러 가지 있거든요. 여러 가지 있는데, 예를 들어, 22쪽 보시면, 어, 그 하나에, 그거 뭐, 어, 22쪽 밑에 2번, 나이형 활용 문법이라고 나와있죠. 그러니까, 나이형으로 접속해가지고, 여러가지 문형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응. 근데, 어느 배우자고 하는 거 하나는 뭐뭐 나이데라는 말입니다. 응. 자, 이거 어, 보세요. 응. 자, 어, 이런 경우, 응. 자, 이거는 달립니다. 시리ます달리다가 응. 하시르 응. 자이 사람 신발을 안신고 신지 않고 하는 거죠. 응. 자 신발을 신다가 이거예요. 구두를 하자 신발 신지 않고 응. 이렇게 됩니다. 구두를 하카나이데 응. 그렇죠? 응. 그러니까 하크에 나이형이죠. 나이형에다가 데를 붙이면 이렇게 되죠. 응. 자 이런 경우. 공부 합니다. 勉強します 자, じゃあ고 공부 합니コンブハ에だじゃあ寝る寝る면でしょ寝ないで勉強します 자, 이런 경우コーヒーを飲みますじゃあ砂糖砂糖탕よ砂糖入れるなったじゃあ コーヒーを砂糖。 어떻게 되きますか。砂糖を入れないでコーヒーを飲みます。 마마 이런식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어자어 수업 시간에 는 이걸 연습했어요 음 근데 자기 형편에 맞게 얘기하는 겁니다 와 다시 와 소를 땐 놓고 커피 놓고 마십니까 넣다가 이래 루죠 자 자기 지향에 따라 사토 오 이래 때 이건 그냥 대형입니다 이래 루의 태형 태형에 대해서는 이거는 일본어 이에서 지급했습니다 음 이래 때 아니면, 入れないでコーヒーを飲みます. 자, 잘 때, 私は電気を消すく다입니다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私は, 저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電気を消して寝ます. 그, 러니까 그, 자는 거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私は毎日ご飯を 食べる죠 이건 간단하죠 어~ 자 어떻습니까 저는 맨날 먹고 옵니다 그러면 1 0이치고한을0 0 0 0 0 0 0 0 0자 이거는 조금 그렇죠 음, 시오가 소금입니다. 메다마야키 0란프라0입니다 음, 아이. 자 이건 0케0 음, 마まあ 뿌리다. 0기0여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かけないで目玉焼きを食べますうん私は何もかけないで食べますうんアンゴットプリジャンクを置くはい、じゃあパジャマ茶もしじゃんはいイッタが着る着て着ないではいパジャマを私は着ないで寝ますうん私はままあ、t シャツね。うん tシャツを着て寝ます。 はいまじまうんバスに私はバスに乗らないで学校に行きます私は地下鉄うん地下鉄でしょ地下鉄に乗って学校に行きますアニメは私は車に乗って学校にきますうんじゃいこるスープ時間에는まあいろんな練習を했っ요よまああ あの、 자기さ 현평에 맞게 징그랑 어, 어떤지 어떤설로다 넣고 마시냐 안 넣고 마시냐 그런 걸 연습했는데 마, 여기서는 생각하기로 합니다. 어.